이름을 입력하면 막 머리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.. 제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? 플레임.. 인이 아니라 임.. 바뀌냐? 아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감옥탈출 리마스터입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플래시 게임으로 감옥탈출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새롭게 리마스터가 돼서 플래시 플레이어로 출시가 됐어요 어 이거 제작진분이 자주 보시는 스트리머 분 이름을 입력하면 막 머리가 바뀐다고 하는데 저 제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? 아좀 이런거 쭉을 하면 안되는데 플레임 인이 아니라 임 바뀌냐?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죄래 그렇구나 안유명한 죄 게임 방법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보세요 시작 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아, 철창에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미세한 컨트롤로 아주 쉽군요 플레임이 탈출했다! 어? 왜 죽은거야? 잠깐만 다시 아 사다리로 정확하게 가야되나 봐이렇게 오케이 오, 뭐야 이리 가 하아! 야! 이거 낚시게임! 이거는! 여거다 그치? 이건 너무 궁금한데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아오키이 대드 보는 재미도 있겠는걸? 아 게임 인생 31년차 이런걸로 낚이지오 어. 이리로 가면 뭐 나와? 뭐야? 이 스터에그야? 아! 오! 왜야? <웃음> 아, 이 위로 올라가면 떨어져 죽네 <웃음> 아, 되게 잘 만... 아! 되게 잘 만들었다 게시판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궁금하네 아무것도 없군요 아이 정도 쯤미야 캣삭쌓 어기 여기, 여기로 어, 움직이면 손나는데 어, 놀래라. 아안 움직여도 쏜데, 장난해? 죽이겠다는 거잖아. 보이는 게 기름통 밖에 없어서 기름통 뒤로 숨었는데 살았네요. 좋아요, 위로 올라가면 되네. 어 뭐야. 어, 이거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트랩 아니야? 어, 이거 밟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오. 아, 아니, 진짜 기발하게 잘 만들었다, 게임. 재밌다. 이거 물 밟아도 되나요?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그... 그치 암시장이네 매점이랑 탈옥 세트가 있네요. 매점 가볼까? <웃음> 탕진 <웃음> 아니 게임 오버를 씨 그럼 똥은 뭐야? 아 형님! 매점 가면 안 되고.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다 탈옥수들이 있는 곳, 곳인 거지? 탈옥수 아지트, 탈옥 세트. 끈끈이 장갑 구매. 오. 오. 오, 이렇게 벽에 매달려서 가는 거구만. 한정, 왜 이렇게 좁아? 저거 갈수 있어? 원래 저렇게 가는 거 아닌 거 아니야? 으아! 어, 뭐야? 이거 지뢰주의라는데, 그 여기는 건너갈 수 있을 것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오바야 하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데 어, 잇 어, 잇 자. 사이로 가면 되나? 오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좋아. 어 뭐야? 아 날라갔을 때 좌클릭해서 제일 클릭해야 돼요? 처음 <웃음> 내 게임. 자 여기서. 스, 스, 클릭! 고! 아, 아, 뭔데, 이거! 어, 오 좋아 뭐 어떻게 하라고 건너가라고 이리로 가라고 아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눌렀어!!! 눌렀... 와나 캐릭터 두번 클릭했다 두번두번 두번 넘게 눌렀다 진짜 아한 다섯 번 눌렀다 씨 돌아왔어!!! 어 무서워 아니 아까 병이 무너진 거 어떻게 한 거지? 벽에다 드리대 들이대... 어 됐다 아 제가 막 돌진하진 않네 천천히 가도 됐었네 됐네 된, 됐어 이제 어떻게 이로 올라가 저게가 내 집인 줄 알았지 내가 거기라도새 거면 몰라, 내가. 벽을 내가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툭 건드리니까 툭 하고 부서졌는데. 내가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이렇게 된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지. 에 정말 고통받는 게임이야! 이렇게 해서. 정문 뒤로 해서. 이렇게 가서. 뭐야? 아, 나 여기 있네. 아, 벽에 부딪히지 말라, 이거지? 아, 개당황했다. 콩대 입구역이래. <웃음> 자, 다 왔어요. 오, 왔다. 여기에서 타는 건가? 근데 그역 앞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내리겠지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이 게임 끝날 때 끝날 때쯤 내 머리가 다 백색으로 물들어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, 왜... 아니, 왜...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노 컨트롤 다 왔어 아 너무 힘들었어 아 이게 죽으면은 완전 게임오버되는 것도 진짜 오바야 어? 클리어야? 아 이게 끝이구나 어? 클리어?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안유명한 죄? 공무집, 씨. 와, 간지 어, 미안해요. 안 유명해서 미안해요! 아, 이거 폭탄을. 잠시만요. 와! 어? 아, 이건 여기서부터구나. 그래, 이래야 보스전이지. 이거 폭탄 밀수 있거든? 그렇지 아 어렵다 집중해야돼 총알을 피하고 밀어야 돼요 폭탄이 보인다고 바로 밀면 안되고 오케이 잘했는데. 될 때까지 하자. 떨어져 보자. <웃음> 내 걸레짝처럼 널브러져 있네. 아, 이게 밀어야 되는 거리가 머니까 더 힘드네. 왜 이렇게 맵이 넓어지나 했는데, 밀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내가 내가 붕션을 막 터질라그러는거 막 집을랑 그질라 그랬는데 터져버렸어 <끝> <끝> 어! 어! 어, 한 칸. 어, 미친. 소나무 싫어해. 오케이, 공무집행 방해, 방해 따위 누워서 껌 먹게지. 와, 드디어 깼다. 진짜로 지금까지 죽어냈어. 36번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네. 한 100번 죽은 줄 알았는데, <웃음> 어, 벽에 부딪혀도 안 죽잖아. 어!